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타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원숭이띠 여러분들 어, 전반적인 그 5월달 운세를 살펴볼 건데요. 어 타로는 그냥 재미로만 보고 참고로만 하고, 어, 만약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 갖다가 조금 신경 써서 조심해서 피해가고, 아무 일도 없으면 더 좋고,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어, 뭐, 없어, 안 일어나면 아 제네랄이니까,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아, 좋은 일을났구나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만 듣기를 원해요. 음, 왜냐하면 하면은 너무 뭐든지 한 군데 빠져드는 것도 좋지도 않아. 제가 이게 라디오 타로잖아요. 어, 라디오 하기 때문에 그냥 라디오처럼만 들어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음, 기대를 안 하면 모든 게다 즐겁다라는 거예요. 자, 원숭이띠 여러분들은요. 4월달에 그다 금전적이으로는요뭐 격에 따라서 달라. 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답답하, 답답하지만, 그래도 잘 대체적으로 평범하게, 무난하게 잘 굴러갔어요. 금전적인 거? 만약에 꽂은 게 있다면, 격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 받을 확률도 높아요. 어, 왜냐면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어, 뭐, 뭐, 가볍게 뭐, 여행을 교회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간만에 어떠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아닌가 선생님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진사는 흉하다고요라고 그럼 진사가 흉한 건 맞지만 음, 사주에 따라서 다르고 이 원숭이는요. 어, 뱀이 들어오면요, 일단은 선, 어, 일단은 길하고 나중에는 흉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짧게 짧게 끝나는 건 상관없어, 후딱 하고 후딱 하고 후딱 돈을 받으면 되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제 사업은요, 훑딱 하고 후딱 하고 그게 안 돼요.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은요, 그걸 몇 달을 공사를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조금 크거든? 어~ 크고 계약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5월달에는요 계약이 순풍 순풍 된다라는 거야.근데 순풍 순풍 될수록 어, 매사에 조심해야 돼.왜 그런데요라고 하는데 순풍 순풍 되는데 왜 조심해야 돼요?올해가 올해, 개면연이잖아. 어~ 개만러니까 묘신 원진이란 말이야 까딱해서 내가 뭐 하나 잘못했냐면요 그로 인해서 뺑이 쳐야 돼요 안 되지는 않아 왜냐면은 결국은 원숭이가 묘를 잡아요 어~ 묘를 잡지만 이왕이면 들 돌아가는 게 편하지 않아요 어~ 돌아가면 돈도 돈이나 시간이 낭비가 되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만사부려 튼튼이고 그리고 만약에 동업하신 분들은요. 묘신 원진이 되기 때문에 동업자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원숭이띠에서 묘신 원진은요. 좋아요. 어. 토끼띠에서 묘신 원진이 안 좋지. 왜냐면 토끼띠들은 뺏기는 거고 원숭이들은 갖고 오는 거고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이 원진의 구성을 보면 안 돼. 이 묘신 원진이요. 희한하게 묘신 원진 끼리 부부가 되잖아요. 잘 사는 경우가 많아 어, 원진인데도 불구하고 왜, 왜 그러냐면요. 이 이제 글자를 갖다가 펼쳐서 보잖아요. 우리가 그 된장찌개를 끓이고 그 김치찌개를 끓으면 레시피가 있잖아. 왜냐면 명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그래서 신이란 글자의 레시피가 무엇이냐면 무토하고요, 어. 무토하고 신금하고 임수예요. 어, 이게 레시피야. 어, 그러면은, 그, 토끼, 묘, 어, 묘, 저기, 막, 묘의 그 레시피는 뭐냐면, 감목하고 을목이에요. 어, 간목하고 을목이다. 그러니까, 이, 이, 간목이 무토를 갖다가 극한단 말이야. 근데 무토는 극을 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는 거지. 왜? 쟁기질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신금 자체는 물이 있잖아요. 어, 그니까, 묘목, 이게 저기, 간목이 와서 얘를 극해주면 물을 뿌려. 어, 그러면은 여기 을목이라는 게, 여기도 물을 뿌리니까 나무가 자라잖아? 이때다 싶어서 들러붙어요. 어, 들러붙어갖고, 요걸 갖다가 뺏어가려고 길을 쓴단 말이야. 근데 뺏어가는데, 여기 신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이 있다. 금이 이 나무를 가만히 줄 거야. 안 그래요. 딱어 쳐가지고 이 감겨놓은 것까지 자기끼되게 한다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한테 묘는 좀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다. 음. <웃음> 선생님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자 이게 저기 막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땅이 있어. 어감 이게 저기 막 이, 조금, 다른 종이 갖고 올까? 이거 안 보이죠? 기다려봐요. 음, 여기, 신금이 있어. 어, 이게 신금이고, 저기, 막, 이게 묘란 말이에요. 이 레시피를 보자면은, 신금에는 무토가 들어있고요. 어, 임수가 들어있고, 경금이 들어있단 말이지. 어, 여기는요, 간목하고, 을목이 들어있어요. 요 간목이, 이 무토를 갖, 이게, 이게 무토라고 보면, 이걸 갖다가, 그걸 해 가지고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뿌리를 내려요? 뭐 하나 해 먹겠다고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근데 뿌리를 내리는데 얘는 여기, 여기에다가 여기 영양분을 줄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영양분은 뭐예요? 어 물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여기 물을 갖고 있잖아요, 이 싱금이. 그러니까 얘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자라나겠지? 그러니까 얘가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아 내가 얘를 갖다가 어, 골탕 먹이려고 한 건데 이게 잘 자라나고 있네? 그러니까 이울목에요거는그약거든 약았어요. 어, 약기 때문에 아, 이때다 싶어 갖고 요걸갖다 칭칭 감어. 어, 요거 요이 자라난 이 감목을 갖다가 지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이 이 신금이 얘를 갖다가 탁짓이겨 갖고 요가이 마른 것까지 이 신금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진이야. 어, 좋은 좋은 말로 하면은 그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내 재물을 뺏으려다가 어 내가 그그 그 원숭이가 그그 그 뭐지 무기까지 다 챙겨 갖고 오는 어, 무기까지 다 챙기는 그런 어부지리를 얻는 거지. 어. 그런데 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토끼띠들은요, 그, 8월달이나 원숭이 해에는요, 무리하면 안 돼. 그렇지만, 원숭이는요, 이 원진이 나쁘지 않아. 음. 원진이 남지, 아, 나쁘지 않고, 금전적으로 아주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원숭이들이 똑똑하거든요?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때를 알아서 탁 끊어. 그러면은, 이게, 을목이, 여렇가또탁가물려다가 어떻게 돼요? 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띠들은요, 올, 지금, 저기, 마, 이, 불이 들어왔거든? 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불, 저, 사화에는 경금이 들어있어요. 경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묘를 그실 그러니까 이익을 갖다가 다 추리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추릴 때요 너무 무식하게 추려가지고 <웃음> 왜냐면 이게 신금은 그 그러니까 칼이나 어떠한 뭐 도끼나 이런 것처럼 예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팍 잘라내니까 이게 뭉겨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미지는 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내가 얻은 게더 많다라는 거지. 어, 내가 얻은 게더 많다. 이해가 되셨어요? <웃음> 갑자기 타로카드 하다가 명리학을 해? 아 왜냐면은요 이 타로카드만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명리학을 명리학이 그래도 이게 그음향행 저기 그니 오행론하고 제가 명리학에다 가 오행론에다가 당사주까지 다 넣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을 거야 어, 사주풀이가 그리고 타로카드까지 흘러가는 걸딱보그그 그 5월달 어, 5월달에 흘러가는 걸또 카드로 봐주니까 어, 재밌고 다이나믹하죠 아무래도. 음. 자, 그래서 금전은 자체는요, 좋아요. 어, 좋지만,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 그, 신금이 뚝 자르니까, 이게 이제 약간 데미지가 난다. 그 데미지 나는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아까워하지 말고, 또 일은 시작된다라는 거야. 어, 올해 계속 그렇게 일이 시작되는데, 신금 자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똑똑 예리하고, 어, 끈, 어, 저기, 뭐야. 끈, 끊을 끊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잡음이 많게 끊는다라는 거야. 그게 원진의 어, 원진의 적이라는 거야. 잡음이 많고 노이즈도 많이 생긴다는 거야. 깔끔하게 안 끊어져. 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야? 어, 이득은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이 토끼년에 좀 불안불안한 건 있어요. 깔끔하게 되, 매사에 깔끔하게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를 기다렸다가 앞으로 돌진할 것 같아. 어, 앞으로 돌진 어그 저기 앞으로 돌진을 하는데 뭐 무턱대고 돌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발을 디뎌본다라는 거지. 발을 디뎌보고 저기 막 좋아요. 어. 조금 초장에는 안 좋아. 왜냐하면은 지금 4월달에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이걸 4월에 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음. 4월에 리딩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좋아 그렇지만 가만 갈수록 좋아 5월달이 딱 4월 20일 넘어가면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4월달에 리딩 하는게 20일 넘어가기 전에 이걸 갖다가 업로드를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괜찮아 금전적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 요거 좀 고민 저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숭이들이요 모험을 할 때는 크게 모험을 하지만 내가 조금 불리하다 싶을 때는요 간을 잘봐 어, 간을 잘 보기 때문에 그. 간을 이렇게 톡톡 건드리고 보다가, 이때다 싶으면 탁가서 잡거든? 그니까 러 금전적인 것도요, 만약에 받아낼 거 있으면, 이제 간간이 전화해가지고, 아, 빨리, 저기, 어떡하지? 어, 주지? 뭐, 다음 일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 아, 아, 그럼 내가 다음 일 하고 있을게.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에서 어떻게 돼? 내거 일해야 되는데, 다음 일 들어가고 있으면 나 밀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사업수단이 있거든. 그리고 만약에, 저기, 막, 사, 새로, 이렇게 신규를 내는 거는요 좋지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미 있는 일은 상관이 없어요. 있는 일은 상관 왜 그러냐면 버,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요 원숭이띠들은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든 살려내요. 어. 어떻게든 살려내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해. 그런데 만약에 새로 벌린다라고 한다면 불안해요. 왜냐면 쌈짓 돈이 다 들어갔거든. 어. 열기는 열었는데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또 원숭이띠들은요. 하면은 또 비즈니스를 해도 뭐 저기 막 그렇지. 좀 크게 크게 하려는 경향이 있지.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종잣돈을 다 집어넣어야겠는데 이게 지금 어왜 이렇게 되냐. 이 저기 막 내가 잘못 시작한 건가. 왜그 저기 막정체돼 갖고 움직이지 않냐. 초조하고 불안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고 취, 취업도 마찬가지야. 취업도 불안불안하다. 근데 돼요. 걱정하지 마. 100%는 아니야. 어, 1 0는 그럼 몇 퍼에 얼마? 한 80%. 음. 저기 막 저기 5월달에는 잘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그러라라는 거예요. 음, 응. 금전적인 거는 원숭이띠는 응. 괜찮아. 응. 조금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꼬이는 거 많더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나를 갖다가 귀찮게 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응. 하지만 여러분이 또다 잘라내. 근데 잘라내면 걔네들이 투덜투덜 대고서 노이즈를 만들지. 응. 구설도 있어요. 그게 원그 뭐다 그게 원진 때문에 그렇다. 구설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밀고 나간다라는 거야. 구설이고 나발이고 아이씨. 어, 나간다라는 거야. 네게또 사주에 따라서 달라. 다뭐 어, 저기 막 좋다 그랬다고 어 나도요 나도요 그러지마. 어, 이게 제네랄이야. 음. <웃음> 에, 자 그럼 가정원 한번 봅시다. 어, 가정운은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가족 가족으로 인해서 어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있겠다. 어 저기 막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있는데 뭐 가족에 돈 들어가는 거야. 뭐 어떻게 씁니까? 어큰 돈이 아니면 뭐별 저거 없지. 근데 여러분이 네, 저기 막왜 가정에 저, 들어 저기 돈이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집안에 혹시 어 집안에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든 뭐든 아픈, 아, 누가 아파갖고, 어, 입원해가지고, 뭐 돈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경조사비 같은 거 있잖아. 경조사비, 뭐, 뭐, 뭐, 부모님이 뭐, 생황갑이라든가, 하여간, 가, 집안, 그, 가족들로 인해서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 어쩔 수 없고, 너 얼마네?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음. 그래, 어쩔 수 없어도,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돈이, 되,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어, 가족 일인데 안줄 수도 없고, 나도 지금, 만약에 비즈니스를 갖다 새로 오픈하신 분들은 이게 여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줄 것같 어, 또 호탕한 게 있거든. 가정일인데 어떻게 안 도와? 도와줘 가지고 그 가정일은 다 슬기롭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프 쪽 처가댁일 수도 있잖아. 어, 이혼 결혼한 사람들은 어, 물론 내 집일 수도 있겠지만 처가집일 수도 있지. 뭐 저기 뭐 저기니까. 음. 그렇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딱 결정이 내린 순간 그냥 빨리빨리 도와줄 거예요. 왜냐면또 시원시원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돈을 내주기도 하지. 그게 원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있어. 그거 안 주면 은또 계속 싸우게 된다. 계속 싸운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랑곳하지 않겠지만 어. 그렇다 하더라도 시끄럽거든. 어. 시끄럽고 사주격에 따라서 좀 달라. 어. 에, 그래, 그러니까 좀, 이게 띠만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저기, 저, 저 어, 만약에 뭐, 자식 태어났다면 싸우지. 어, 싸운다라고 봐. 태어난 날이, 에, 태어난 일이 자야. 그럼 싸우지. 마누라하고 엄청 싸우지. 어,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싸우지. 어,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미토다, 그러면은, 어, 저기, 뭐, 묘미 합이되면서 어, 내주게 되지. 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지. 음. 자, 그렇게 하고 미혼자인겨. 미혼자나 돌싱 여러분들. 돌싱 여러분들은요. 그냥 딱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조건이 맞는 게 아닌가? 어, 조건이 맞아서 그냥 어떤 소개로 만난다거나 조건이 맞아서 그냥 고민은 하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 왜냐면 마음이 가는 게 아니잖아 어, 조건이 맞는 거기 때문에 아 나도 조금 좀신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건 좀 그래요 어, 뭐 소개팅이나 어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건적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발전한다 그런 건 없어요 어. 어, 뭐, 일단은 만나는 보겠지만, 이것이 발전한다는 것은 없고, 일단 두고 보는 것 같아. 왜냐면은, 하이 원숭이띠들이 조금, 음, 그, 이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어, 물론, 뭐, 그, 제가 아는 사람은 안 그런데요, 라고 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러냐면, 원숭이띠라고 다 그러겠냐, 라는 거야. 안 그러지, 음. 그렇지만 만약에 나이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차, 상한 처황을 갖다가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조절을 어, 완급 조절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한다면은 어디 봅시다 사람은 들어오나요? 라고 한다면은 누가 소개받는 것 같아 어, 소개받는데 여러분이 음, 음. 조금, 음, 그 뭐랄까, 이 그냥 확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확 마음에 드는 게 아니어가지고 말은 또 그래도 젠틀하게 하지, 막 마음에 안 들다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고민은 되는 것 같아. 그게 딱 내가 달겨들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마음에 든건 아니지 싶어.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나갈까 아니면 여기서 스탑을 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뭐 뭐 저기 아니면은 두 명을 갖다가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니면 내가 이, 이 사람을 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혼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좋은가라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어 5월 달에는요 인연이 들어오는 게어 인연이 들어올 확률이 조금 높아요 어 조금 높지만 음. 그게 한 8월 정도 가면은, 음, 흐지부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고민하는 자체가 확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근데 일단은 소개를 받았으니까, 소개를 받은 그쪽에 그 입장도 생각하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건강은요. 뭐이 5월달에는 나쁘진 않아요. 어, 의사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님이 하라는 대로 어, 우리 의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하다, 하면은요. 뭐 저기 뭐 평타는 칠수 있다. 어, 어떤 병에 따라서 다르지. 어, 뭐 나, 완전히 낫는다라는 거는 그건 없어요. 왜냐면 여,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 조금 뭐 성인병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잘 따르게 되면은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요. 어, 너무 저기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음주를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조금 음, 술병 같은 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어, 크게, 거, 어, 건강도 크게 우려할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원숭이는? 원숭이는, 어, 양력으로 5월달에 괜찮습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저기, 뭐, 원숭이 분들 운세 재밌으셨나요? 어, 좋아요. 구독 있지만 제외하실 분들 제외는 어떻냐고요? 제외도 아직은 어, 아직은 뭐 만약에 뭐 돌싱이나 미혼자들 분들은 뭐 제외냐 아니면 뉴펜에 결정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어, 만약에 뭐그 당분간이라도 만나 볼래그러면뭐 나쁘지는 않지. 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8월 달을 8, 9월을 갖다가 넘어가잖아요. 어 넘어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지어지지. 음, 그렇다라고 봐. 자, 원숭이띠 여러분들, 5월달 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6월달 운세는 다음 달 이날 때쯤에 리딩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